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인 것 같은데 연인들 사이에서는 유난히 격하게 감정을 불러오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그게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노력을 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담배를 피던 남친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담배를 끊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쩌다가 여자친구에게 담배 피는 사실을 걸렸네요. 그럼 대부분 여자들은 요 화를 내게 될 거고요. 남자들은 용서를 구하게 되겠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자가 잘못했다거나 혹은 여자가 잘못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용서를 구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여자친구에게 왜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어떻게 달래야 되는지도 당연히 모르겠죠. 왜냐면 여자친구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모르니까요. 반대로 여자도 화를 낼 수는 있는데요. 남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화를 내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남자가 여자에게 잘못을 한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남자는 요 자기는 노력을 했는데 의지가 부족해져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10달 동안은 정말 안 피고 잘 버텼다면 노력은 한 거잖아요? 여자친구를 안 만났으면 그냥 편하게 내가 피고 말았을 텐데 여친이 원하니까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그 10달 동안의 과정을 여자친구가 몰라주는 게 서운할 거예요.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는요, 남자친구가 10달 동안 그렇게 금연을 시도하고 노력해준 것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남자가 담배를 피면 남자친구가 극복하지 못하고 담배를 피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남친으로부터 받아오던 그 사랑이 단절된 느낌이 들게 되겠죠. 나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요 여자가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서운하거나 화를 낸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나한테 화가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남자는 요 담배를 다시 끊겠다고 약속을 또 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면 쉽지 않거든요 지킬 자신이 없거든요 다시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여자친구가 또 화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럴 바에는 애시당초 어, 약속을 안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자는 요그 순간에 남자가 어, 미안하다고 잘못했어 내가 다시 담배를 끊을게 라는 말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게 될 거니까요 처음에 남자가 담배를 피고 있을 때는요 여자 입장에서 어, 내 남자를 위해서 저 남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 고쳐줘야 돼 잘못된 거라면 알려줘야 돼 이런 느낌으로 아마 금연을 시도해보자고 권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살짝 변질됐죠 처음에는 남자친구의 건강이 걱정되니까 네가 죽으면 나 혼자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호소를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받았던 사랑이 단절된 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도 요 여자에게 이 금연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요 여전히 여자를 사랑하니까요 다만 자기는 금연을 위해서 분명히 힘들었지만 노력을 했다는 거고요 진짜 자신을 위하고 걱정해주는 여자친구라면 자기를 다시 격려하고 응원해서 시도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게 돼요 물론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만으로도 정말 잘한 일이야 라고 칭찬하는 것을 살짝 기대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자친구로부터 날라온 건 단순한 비난과 실망감 뿐이거든요 나는 그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게 유지하고 버텼는데 여자친구가 고장 나한테 이런 마음만 전하는 게 서운하겠죠. 두 사람은 요 결국 대화를 마무리 지을 수 없을 거예요. 서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점점 둘의 감정이 안 좋아지다 보면 둘 사이가 멀어질 거고요. 그러다 결국엔 이별을 통보하게 되고 서로가 또그 이별을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남자친구의 금연을 가지고 노력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별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봤을까요? 이별을 전제로 한게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전제로 아마 시작했던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금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지만 사실 연인들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가 연인이라고 힘들 때 기대자고 어려울 때 내가 돕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했는데 과연 그건 언제 실행할 수 있는 걸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아니면 즐거운 여행을 할 때만 그게 가능한 걸까요? 서로가 연인이라고 약속을 하긴 했지만 사실 내 상대가 요 나를 내 주변 친구들보다 더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나를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이 공격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나에게는 정말 특별한 단한 사람인데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소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같이 하면 그게 행복이 될수 있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 소소한 하나 때문에 상처가 될수 있는 게 연인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내 상대에게 눈이 멀어서 내 마음을 온통 뺏겨서 그러다 보니까 내 상대에게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그 상대가 나를 바라봐 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행복한 거 아닐까요?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혹시 잘못 해석해서 서로가 이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상대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알면 우리 이별할 일이 좀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